특별한 경험이나 자본, 스펙 이게 없더라도 내가 인생의 기회를 얻으려면 이거 한 가지는 꼭 내가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쌤 스작가이종섭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지식 창업을 해 가지고 작가, 강사, 뭐칼럼니스트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특별한 자본이나 스펙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거절을 잘 당해야 됩니다. 거절을 잘 당하고 이걸 내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살면서 항상 느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마트에 갔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청난 빅세일로 득템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운들이, 어, 내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한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이거에 맡겨놓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죠. 자, 능동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무언가를 개척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 시도한다는 거그 밑바탕에는 이 거절당하는 게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거절당하는 횟수 내가 이걸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시도해볼 것인가 이 절대수치가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이제 마치고 컨텐츠 사업과 지식창업을 통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시도했던 게 제안이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과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상대방한테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도 정말 많이 당했죠. 매일도 수백 개를 쓰더라도 그 중에 몇십 개가 또 반려가 돼요. 하지만 그 중에 협약이 되고 협력 업체로 선정된 곳들은 지금까지도 혼독하게 일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일단 0단계죠. 0단계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도죠. 이게 기회를 얻기 위한 시도. 시도하는 자체가 1단계라고 봅니다. 시도를 통해서 결과를 얻으면 2단계로 돼요. 그럼 내가 0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거치기 위해서는 그 1단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이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서고는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미리 이걸 차단을 해버려요. 계속 0단계에 이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는 시도를 해왔어요. 이걸 등 떠밀려가지고 근데 대부분 나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뭐 부모님 이야기 때문에 뭐 형제가 하는 얘기, 조언 때문에 떠밀려가지고 내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그라듭니다. 결국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관문을 만들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취업까지는 부모님이든 뭐 누가 옆에서 등떠밀어가지고 빨리 취업해라 취업해라 이제 푸시하니까 어쨌든 내가 막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갈수록 주변에서 어떤 관문을 내려주질 않아요. 자동으로 내려주지 않고 내가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단계가 와요. 근데 내가 계속 관망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흘러가요. 기회가 흘러가죠. 그런데 내가 한 단계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거절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0단계에서 2단계로 나를 업 시킬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내가 요청을 하고 어떤 제안을 해요 상대방한테 뭐 사업적인 제안일 수도 있고 뭐 연애일 수도 있겠죠 친구 간의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미풍 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어떤 제안이나 요청이나 부탁을 한다 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움츠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거절당하면 나는 인격적으로 뭔가 하자 있고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걸 미리 경험하기 싫으니까 미리 차단을 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안을 못합니다 부탁을 못합니다 요청을 못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길을 가요 자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생선을 이제 팔고 있습니다 생선을 자꾸 사라고 해요 누구한테 이제 지나가는 주부나 여러분한테 생선 좀사 가세요 생선 맛있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생선을 사고 싶지 않으면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 데 우리가 그 아주머니한테 생선 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생선 사라고 합니까. 우리가 윽박지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아주머니한테 인격적으로 아, 이 아주머니 어, 성격 이상하네.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사라고 해? 자,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할 거, 부탁할 거, 요청할 거 아니면 내 상품,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있는 걸 그대로 들려주면 돼요. 내 인생, 내 상품, 내 부탁, 내 요청, 내 제안 요게 확신이 있으면 일단 나는 던지면 돼요. 던지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할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왜냐? 내 통제권 바뀌기 때문에. 일단 내 입을 떠났어요. 내 수중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골치 아파해야 돼요. 아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는 그 사람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시도하기도 전에 상대방 마음을 자꾸 내가 읽어버리려고 해요. 아니 내 마음도 읽지 못하는데 자꾸 왜 남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까? 내가 정말 엄청난 상품을 가지고 있고 전 국민이 좋아할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제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요청할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기회를 가지는 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불안해. 아직 미완성인것 같아. 대단한 상품은 아닌 것 같아. 대단한 어떤 제안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던져봐야죠. 완벽해져서 던질 수도 있지만 완벽해지기 전에 던져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수정을 해서 다시 할 수도 있죠.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도 완벽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신껏 열심히 했으면 일단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거는 내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판단을 하는 거지. 기회라는 거는 내가 무조건 100% 이걸 얻을 수 있다. 무조건 이걸 내가 쟁취할 수 있다. 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부족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그거를 더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직장인일 때 뭔가 강의를 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이력도 없었어요. 어떤 프로필도 없고. 하지만 시도를 했고 도전을 했죠. 좋은 얘기를 할수 있고 좋은 심리 프로그램, 좋은 글쓰기 프로그램 이런 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곳에 제안을 하고 시도하지 않고 나를 내보이지 않으면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내보이나 해요. 무엇을 내보일 수 있느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보이는 건 당연해요. 내가 무언가 평범하고 없을수록 이걸 내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오 이거 괜찮네. 오이 사람 괜찮네.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품이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합이 안 맞을 뿐이죠. 나와 맞는 곳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 제안을 하고 뭔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탈모가 되고 어디 뼈가 부러지고 자 어디에 두드러기가 나고 자 이런 정도의 어떤 고통은 없어요. 감정이 약간 가라앉을 뿐이죠. 심리적인 감정은 내가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 정도는 내가 느끼는 고통 정도는 내가 그냥 만들어낸 허상일 수가 있다. 인생의 작은 기회를 만들려면 거절을 많이 당해야 된다. 거절 당하는 거 굉장히 즐기셔야 됩니다. 동기부여 받고 공부만으로 채워가고 싶은 분들은 하단 설명글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2020년은 공부를 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